어, 여기를 누가 2B2T라 생각하겠어 <웃음> 그냥 힐링 마크 서버지 아 불편해 아무튼 그러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키워봅시다 여기가 작업실이니까 이쪽은 털리든 말든 자원들 옮겨가지고 관리합시다 이제 음, 여기는 이젠 털려도 어쩔 수 없어 저거 엔더 상자 만들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나무 뭐 요만큼은 가지고 다니고 음, 음, 음. 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단 제 베이스가 저희 베이스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다녀오니까 이 아름다웠던 이 동네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밭도 다 부서져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위더가 나와있고요 엔더 크리스탈도 이렇게 돼있고 지금 근데 보시게 되면 위에 2K2R에 가입하시면 안 죽여요 하면서 2K2R 일행 이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오해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고 오시죠 네 오해입니다 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오해고 잠깐 보시죠 아내 베이스 테러했대? 근데 굳이 그거를 테러를? 굳이? 2K2R에 가입하면 안 죽인다고 돼있네 어, 어 근데 이거는 약간 괜히 자기네 면 깎아먹는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2K2R에서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할게요 사과하면 봐드릴게요 <웃음> 어? 제왕님 왜 언제 했어? 아 그래 아 이미 그때 찾아왔어? 근데 어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방향이 딱 맞냐? 은 제가 있던 베이스에서 좀만 더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케빈님 베이스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팬 마를 딱 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지. 다 박살났네.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지금 상황을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그 케빈님 네 그쪽 지역에서 거의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놀았어요 그쪽에 있는 것들 밭들 다 고치고 그리고 케빈님한테 줄 템들 다 넣어주고 밤을 새고 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는 중인데 또 테러 당했으면 안 되는데 이 서버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야? 뭐야 왜위도어 어, 뭐야? 2K2R에 가입하시면 안 죽.. 아니 2K2R은 한국인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 딱 터졌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K2R을 욕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다 오해였습니다 사실은 2K2R을 좀 적대시하는 삐져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테러를 벌였다고 해요 2K2R을 사칭해서 그래서 관리자분이랑 통화한 내역도 한번 보시죠 아 얼음총님 저 제가 메시지 드릴게요 2K2R을 테러하고 싶은 단체가 있어요 아 사칭이라는 거예요? 음... 가능성 있네요 아 테러를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게 규칙이긴 하네 지금 보니까 맞죠 사실은 2K2R이라는 그룹이 지금 보면은 회원이 15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대한 그룹이 이런 멍청한 짓을 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최캐빈 토픽을 만들어주셨는데 <웃음> 아네 인피니우스님 2K2R 운영자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올려드리면은 저기 보면은 가입하시면 안죽여요 해가지고 여기에 KDH라고 써여있어요 근데 아까 오프토픽에 KDH가 있는거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칭이 맞아 내가 봤을 때 어, 여기 이분도 의심을 하시잖아 거의 확정인데 이러면서 아 그래서 욕좀 먹이고 싶었구나 <웃음> KDH KDH좌 당신은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웃음> 너드잉크를 따라하는 찐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해는 많이 풀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뭐 2K2R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진심으로 사과를 좀 드리고 저희 뭐잘 지내봐요 예. 한마디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싶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양양이들도 다 죽었고요 예 아무튼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는 엔더 상자를 마련을 해주고 갔네요 <웃음> 고맙게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넣을 거다 넣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 너도 스폰을 피해 가고 있니? 너는 건 날개도 있구나. 엄청 부자네. 어. 와! 역시 너무 따뜻해. 2B2T는 따뜻한 곳이야. 요거 경험치 병 요거 고치는 데 쓰래. 어이 어, 사람 나 죽이러 온 사람인가 어 누구지 어, 어 뭐야 하이 아 안들키게 우와 오쉿나 <웃음> 방송중이라고 했더니 아, 진짜 막 이래버리네 오 어, 팬도 있어 아,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뭐야 소름돋게 <웃음> 하지마세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웃음> 너 시청자 많구나? 와우! 이러는데? <웃음> 와,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나도 사랑해. 행운을 빌어. 안녕. 와, 진짜 레전드. 코리안즈 알 웜이라고 해놨는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괜히 어 테러 집단이랑 막 2K2R 사이에 껴가지고 테러 당하고 오 이거 뭐야 <웃음> 어이 저런 속도로 이동하고 다니는구나 아스피드 얘기야 아 그래? 아나 폭죽으로 빨리 이동한 줄 알았는데 스피드 얘기였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른 하이웨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가리도록 할게요 어, 최대한 보안을 위해서 잠깐 이동하면서 제가 테러를 당해버린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B2T의 특징이 모든 핵이 사용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는데 사실 2B2T가 핵을 못 막아서 안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저한테 텔레포트를 타버린다던가 뉴비가 아예 숨못쉴 정도의 그런 핵 있죠 그런 거는 또 못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서버는 또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숨으면은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들켰냐 제가 방송 중에 F3을 실수로 한번 눌렀어요 제가 그저께 방송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방송을 털어 가지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 다시 와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근데 길 꺾었는데 식량 주려고 왔어요. 이 사람 미친 오마이갓 OMG Thank you 미친 미친 뭐야? 아, 이런 미친 일이 있나? 아 이것도 준다고? 나 진짜 너무 보고싶었어 아 그래? 근데 우리가 같이 있는건 위험해 어 이거 내가 줄게 제왕 이걸 입도록 해 그래 사람이 그리웠어 일단 우리 흩어지자 어 이대로는 안돼 그래 여러분 아까 그 친구가 저한테 지금 건날개랑 폭죽을 제공해줘서 그래서 지금은 하늘을 날아서 멀리 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산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오오오 어, 어, 내가 안보여 내가 안보여 자 여러분 도망왔습니다 다시 엄청난 자연을 찾았어요 <웃음> 근데 한가지 아쉬운거는 주변에 사람의 흔적이 조금 있는것도 재는데 너무 없다. 오? <웃음> 어? 사람의 흔적이네?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아니 몇초 만에 그냥 사람의 흔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웃음> 내가 못본 <웃음> 내가 못본 수준인데 이거는. <웃음> 어? 다이아 여덟. <8. 웃음> 달달하고만. 어, 밥도 좀 가져갈게 미안. 검은색 양털 대신에 밥 가져가자. 미안해 어, 나도 오늘 당했어 <웃음> 아이 정도면 됐지 너가 정말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다이아를 이만큼 가져가니까 대신 이거 줄게 음, 그럼 거의 똔돈이잖아와 예쁘다 와 여러분 이자 지난날은 내가 누군가의 바실리스크가 되면 되는 거야 맞아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 방금 집텀 <웃음> 아니 그래도 여러분 다이아 8개 훔치고 8개어치 다이아 가빠 넣어주고 다 했잖아요 제가 짤막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화가 끝나가기 전에 위더가 어쨌든 있다는거는 거기까지 다 청크로딩이 되어 있다는거고 위더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좌표를 유출을 해낼 수가 있대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자리 잡고, 살고 싶으면, 무조건, 주변에 위더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사람의 흔적 약간은 있어도 돼. 위더가 있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거야. 주변에 집이 있는지, 어? 여기 마을이다! 이번엔 사막 마을이에요. 야, 진짜, 이거 드라마다, 여러분. <웃음> 아니, 어떻게 이래? 누가 스토리, 잠깐만. 말에 안장 채워져 있어. <웃음> 아이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잠시만. 안장 채운 말을 그냥 이렇게 숨겨두지도 않고 그냥 다고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나 그냥 접속 끄는 건가? 어? 여러분 이 친구 지금 주인 없어요. 지금 버려진 말인데 거두어줘야죠. 아니 저기 팻 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안 데리고 왔다니까? 진짜 이쯤 해가지고 이제 정말 정착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저기 봐봐 여기 고산지대 에 있어서 광물 많아 보이고 여기 평지 있고 옆에 숲 있고 말 있고 어? 잠깐만 아니 왜 이런 말할 때마다 사람 흔적이 나오지? 2019년 8월 12일 닥터 씩 핑거 두꺼운 손가락 좌 그도 이곳을 파괴하지 않았어. 이곳에서 살자. 여기로 정했다. 우리 말말이 어디 갔니? 근데 말마라. 잠깐만. 말마라. 어? <웃음> 잠깐만. 야, 잠깐만. <웃음> 말이 너무 많아. 야. 아니 나 여기 표지판에서 내렸잖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디 갔다 왔어? 깜짝 놀랐잖아. 말마라, 기다려봐. 너. 우리 지어줄게 다음번에 알겠지? 어살수 있는 곳 지어줄게